시동을 끄고 수분 후 엔진오일 상태 및 레벨을 확인합니다 과주입과 함께 붉은색이 돌고 있네요 드레인하면서 정확하게 살펴보기를 합니다 에어클리너를 교체합니다 에어를 이용한 잔여제거를 위해 장착 후 마스킹을 해주고요 기존 엔진오일을 드레인하고요 드레인되는 오일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네요. 색이야 그렇다 쳐도 역한 냄새가 많이 올라옵니다. 입으로 부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유를 배출합니다. 한 차례 더 드레인하기 위해 플러그를 가책을 합니다. 준비한 제품은 킥스 엔진 클린 세정제입니다. 솔벤트 무청가 제품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킥스 클린을 주입합니다. 투명한 색깔을 띄고 있네요. 15분간 공회전을 진행합니다. 대전 오일필터를 제거합니다. 신품 오일필터 오링에 신유를 도포후 손으로 살살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2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네요. 시간을 충분히 들여 잔류를 배출 해주고요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벤츠와 같은 구리 타입의 와셔가 사용됩니다 토크 체결합니다 티볼리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류, 우측은 킥스클린 주입 후 배출된 모습입니다 준비한 오일은 s o l 7W2 OW30입니다 티볼리는 일반적인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디젤 전용 사양인 MB229.51 스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격을 충족하는 오일로 자세한 수분 후 엔진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풀마크 인근에 잘 안착되었네요 다시 시동을 걸고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아웃!